아씨또한 받아 진짜 아 도대체 며칠째야 이게 아확 그냥 죽여버릴까? 아싸 밥이나 얻어먹어야지 왔어? 살표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너의 삶에서들 만든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너의 안에 들어오셨고 너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영생를 얻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네가 어떻게 됐다고? 네? 뭐야? 졸았어? 아, 솔직히 순모잉 너무 노잼이에요 너. 오늘은 예수를 영접한 후 너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배울 거야. 숨을 아? 천천히 들이마시며 성령춤만을 구하고 내쉬는 호흡에 죄고백을 하십시오. <웃음> 너는 이제 기도할 때 찬양, 제곱에 감사, 간구를 할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<웃음> 아, 웃겨 죽을 것 같아요. <웃음> 11시인데? 근데 푸석어 <웃음> <웃음> 자기야 아 시간표 보니까 너 지금 공강이더라? 시간 많지? 우리 얼른 밥 먹으러 가자 어 싫어요! 아 싫어요! 너 주려고 준비했어! 많이 먹어! 이것도 마당! 응. 이것도 마당! 응. 이것도 마당! 응. 벌써 그만 먹으려는 건 아니지? 군장님! 배부러 죽을 것 같아요! 지금 시간 있어? 뭐 먹으러 갈래? 아나 근데 지금 시시시 숨모인가야 돼야 거기 무슨 맨날 부르냐? 아내 말이 그리고 거기 순장이 한 사람도 이상해 분명히 나 죽이려는 것 같아 헐 진짜? 야 그럼 오늘 가서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해 그래야겠어 아유 우리 순환이가 최고라니까 나는 날마다 순원이 생각밖에 안 한다.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순원이를 사랑하는지 매일 깨달아. 김정민! 어, 왔어? 야, 너 요새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지? 이가 막아. 너무 감동받아서... 심쿵... 작전 성공.